배우, 어, 혼인, 가정, 교회에 대한 공부 4강째인데요. 우리가 이제 배우자에 대한 표준이 어떠야 해 되는가, 성경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 웨스민터 신앙 고백서 24장에 나, 나타난 그, 이제 혼인의 도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혼인 예식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혼인을 해서, 이제 산다고 할 때는 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정이, 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그,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 김홍준 목사님은, 이제 가정은, 이제 주안에서의 가정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회인 것을 생각해서 단순히 혈통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회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사회인 것을 그 가르치십니다. 디모대의 경우와 또,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 대해서 주안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 모친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항상. 그것을, 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다, 대부분, 그, 교회 속에 속한 가정들이 그런 신령한 가정, 우리가 그, 90몇 년도인가에 그 신령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수, 수련회를 할때 그걸 했었는데, 그, 대부분, 신령한 가정으로 출발하지 않고 육신의 가정이 항상 앞서 있어요. 모든 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육신의 가정 위에다가 교회를 교회 속한속한 가정으로 행,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거꾸로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가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육신의 가정 속에서 자기, 그, 책무와 사명을 다해 가야 하는 것이죠. 자기 위치,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 위치에서, 또 아내나 남편과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때, 사회 속에서의 관계, 그런 것들을, 그, 주님과 하나됨을 잘 표출하는 그런 관계로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김홍준 목사님은 단순히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5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쭉 6장 9절의 내용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큰 바운더리, 큰 테두리 안에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아내와 가정, 아내와 남편 예, 그리고 또 자녀와 부모의 그런, 가정 속에서 그냥 도덕적으로 교훈받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 전제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늘, 뭐 1장, 2장, 뭐 다, 뭐 3장 내용도 다 보고, 4장 내용도 사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을 건데요. 삼미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8가지 받았다고 했잖아요 1장에서 그리고 그리토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유대 인 공중권세자 문자 아래에 있던 자들을 이제 건져내셔 가지고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불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서 성전이 되게 이미 하늘에 앉혀진 존재지만 이제, 그, 리스도 안에서 앉혀진 존재지만, 그렇게 하나가 돼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그, 경륜의 그 내용을 쫙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3장에서 사도가 그 일에 직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일에 직책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3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웃음> 기도를 하고 사장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직분과 그 그리스도와 하나된 존재로서 어떻게 그 일치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교회적 질서 속에서 일치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 16절까지 이렇게 사장 16절까지 직임과 그, 그 교회, 그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 가지고 그리토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4장 17절부터 그리도 안에서의 새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새 생활을 얘기하는 중에 5장의 내용도 나오고 이제 가정 내, 내용, 부모, 자식 간의 내용, 사회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그리도 안에서 세 사람의 내용에다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내용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3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회 속에서 그 지김과 은사를 따라서 그, 그, 그, 그리도와 하나 됨을 그 성도관의 하나 됨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걸아니까 어떻게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모범으로 보여주고 이제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이 새 사회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가 그런 것들을 <웃음> 얘기하는 중에 5장의 내용이 있고, 6장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리토 안에서 이렇게 교회원으로서 일치를 나타내야 될 존재가 이제 그 모든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생활의 모습, 그 일치된 생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가. 그런 것을 이제 교훈에 가는 것입니다. 본인은 뭐 감옥에 있지만 교회 그 본인을 염려하는 교회를 염려해서 교회가 그런 새 사람으로도 새로운 사회를 잘 건설해서 그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일의 시작을 첫 단추를 어떻게 끼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차서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가정의 그 관계가 얼마나 그, 그, 신령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단순히 한 가정 그 자체를 위한 그런 교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만물 충만을 위한 그런, 어, 경륜 가운데 가정 제도가 있는 거니까. 땅에서만 가정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는 가정제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 이제 교회와 가정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가정은 칼의 권세를 받았어요 국가도 칼의 권세를 받았고 근데 교회는 칼의 권세가 없어요 칼의 권세라고 하는 거는 진짜 진짜 회초 애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하는 거죠 징계를 징벌하고 교회에서는 권증을 하는 정도이지만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땅에서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가정의 구성원들 가정 자체의 행복 사랑 회락, 뭐 번영 그런 것들 그그그 그, 그 자체로 끝나버리면 그건 이방인들의 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걸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는 만물의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그리토의 그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토와 하나 돼서 살아간다고 말 아무리 사랑으로 뭐, 죽고 못 살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도 그 모습이 그 아름답게 보이긴 해도 참 빛은 아니다. 빛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 것들을 그잘 알고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고, 가정을 그렇게 영위해야 되고, 경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께 연합된 존재로 바로 서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도, 도움이시라는 그런 표현이, <웃음> 그, 시편에 보면 주로 하나님과 관계해가지고, 여와는 호 나의 도움이시오. 그 도움, 돕는 배필이라고 해가지고, 내 똘마니로 알고, 내, 뭐내 일의 서포터로 알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일에 같이 종로로 타는 존재로서 서로 돕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서로 어, 돕는, 서로 돕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는 거죠. 언약을 믿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그, 예루살렘에 보면, 그, 이제, 올드 시티가 있고, 뉴 시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시티, 그, 그, 거, 기를 이제 주로, 그 올드 시티 안에는 뭐 아랍권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고, <웃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쪽으로 와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그 새로운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자식을 무제한으로 낳아요. 자식을. 열 명, 열 명, 열한 명, 뭐, 그렇게 낳더라고 일찍 혼인도 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 사람들은 그 저기 핸드폰도 안 써요. 컴퓨터도 사용 안 해. 그리고 탈무드, 게마라, 미시나 이런 것들, 미드라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이지. 그 서로 토론을 해 가지고 둘이 맞대놓고 도서관 같은 데서 공부를 해도 조용하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 시끄럽게 서로 토론하면서 어떤...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서로 어느 게더 옳은 것인지 그렇게 그렇게 해서 자녀 교육을 해요. 그 사람들은 탈무도 안에 뭐 수학, 과학, 뭐 자연 모든 게다 들어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크면 전 세계 거의 상위 몇 프로가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하지 않고 막 그래도, 그렇게 키워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대여섯 살 때부터 율법을 외우게 하고, 아주 뭐, 정통 유대인들은 여기다가도 이제 경문을 하고 손에 감고 다니고, 옷도 거기는 그 사회에 딱 들어가면 거기는 흑백. 여기는 칼라 지역인데 여기는 흑백 지역이야. 흑백 지역. 하얀 옷? 까만 거. 모자? 까만 모자. 그 사람들이 그 유대교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저기, 제한된, 우리가 얼마나 그 율법적이고 그못 미치는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그리 또 안에서 우리가 그, 완성된 그런 사회 속에서, 완성된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어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데, 그, 더, 더 신령하게, 더 역동적으로, 더 유기적으로 사랑으로 연합해서 해야 되잖아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 에로스적인, 뭐, 필리아적인, 그런, 뭐, 시, 심지어는 아가페적인 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을, 땅을 못 벗어난 사랑이다.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사랑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 쪽에서는 누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고 늘 기도하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거를 내가 새로운 신분을 그, 신분됨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고, 새로운 사회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실질을 구현을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부자관계, 또, 또, 사회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 그게 주님이 목표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안해에요 사실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뭐, 죽고 못 살고, 뭐, 아주, 그, 아주, 밀착되게 그렇게 끈끈하게, 그, 사랑으로 서로 연대해가지고 아주 똘똘 뭉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학벌이나, 뭐, 뭐, 지위나, 또 외모나 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정상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새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은 어디다 갔다 나도 그런 성향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운 구석일수록 더 그런 성향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그 새로운 신분을 소유하고 새로운 사회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생기면 그런 이제 삶이 따라와지는 건데 그런 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빛의 행실이잖아요. 착하고 거룩한, 의로운, 그것은 땅에서 볼수 없는 행실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덕성 있는 사람이 표출하는 그것도 못하면서 그 빛을 얘기한다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 없는 거죠. 사실. 이더 본질 본질을 추구하고 뭐 단순히 뭐 어떤 날에만 본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걸로 땜을 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고 이게 그러니까 모든 날 그것을 구현하는 이게 내 속에서는 늘 그런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성향. 그런 성향이 늘 평소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가정이러도 그냥 남자면 남자로서 권위만 내세우게 되고 여자는 여자로서 사랑만 더 받으려고 하고 자식은 자식들로서 더 혜택을 누리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사회원이면 사회원으로서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고 더 많이 끌어오면 조, 좋아하고 어떻게든 틀어지고 있으면 행복한 걸로 생각하잖아. 이게 마뉴의 주제이신 아까 그 제임스가 여기 요약을 한 부분에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이제 그런 옛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냐? 그렇게 믿음이 없이 내일을 걱정하고 오늘 틀어지는 욕망을 그 날뛰는 욕망을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요히, 고요히 진짜 그세 사람 됨의 품격과 품위를 아주 고상하게, 품위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였을 때뿐만이 아니고, 근데 떨어져 있어도, 여기서 뭐 우주 바깥에 나가 있어도 그런 생명으로 연계되어 있으면 서로 관심이 있고 기도하고, 그러지 그때 한 자리에 있어도 그 생명이 없으면요 같이 기도 안 합니다 절대 고작 해봐야 내 기도 네? 내 행복 내 안위 내 가족 그러면 그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 사람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어둠 가운데서 못 보살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 성향이 성향이 이제, 겉으로는 이제 위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꾸며야 됩니다. 위선이, 속은 늘 역동, 요동하는 파도 물결, 바다, 바다 물결같이 그냥 시기, 분, 분노가 이런 게 끌어오르는데, 겉으로는 안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손이, 손이 필요할 때, 주님의 일이 필요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관심을 가지고 달려나오고 해야 지 되죠. <웃음> 그 시편 82편에 보면 악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그 있는 사람들 편에서 가난하고 그 공피부한 사람들을 그 돌보지 않아요. 그 하늘에 신령한 신분을 가진 존재라면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해요. 누가 바라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그런 그런 존재가 혼인을 해야. 이제 언약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고 신령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권세를 높이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이 벌레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를 위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모든 죄책과 죄의 오염을 다 짊어지고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성신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평생 다 갚아도 어떻게 갚는다고 말 그러니까 이전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다 그렇게 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이 움직여야 가정 속에서 서로 관계를 아름답게 부부간의 관계, 부자간의 관계, 또더 나와서 사회 속에서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다. 고작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 벌어 버는 정도? 그게 아니죠. 흩어져서도 주님의 빛을 받는저 사람은 이제 인생관이 다르다. 역사관이 다르고 저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달라. 저 사람은. 뭔가 뭐 다른 것에 의해서 지, 지도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 같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돈이나 명예 그런 걸 추구하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서 주님이 기업 그그 그 일을 하는 중에 은, 은사로 그그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걸로 이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그런 게 보여줘야 자연스럽게. 그냥 어떻게든지 내 통장에, 내 주머니에, 뭐, 내, 내 어떤 아무리 그런 거 챙겨도, 이제 뭐,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늘, 뭐늘 본질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현상적으로, 어, 현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그 모범 답안이 아닌데, 성경은. 본질적인 회복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저는 정욕적, 정력이 그, 날뛰는데, 내가 부족한, 보통 심리학적으로는 내가 부족한 걸 채우려고 더 어떤 거는 어떤 사람 건강에 충격받은 사람 건강만 최고로 알고, 돈에 어려서부터 충격받은 사람 은 돈만 최고로 알고, 명예 내 돈이 있어도 저기 권세 있는 사람한테 꼼짝 못하고, 이게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고 돈을 벌면 권세를 얻으려고, 그게 그게 그게. 다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도 성격은 다 똑같아요 죄의 성격. 그러니까 늘 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혹시 뭐 먼저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참 빛을 비춰줘요. 이런 세계가 있다 하는, 이런 주님이 계시다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 이분이 만유의 주제이시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분깃으로 이런 제도와 질서를 허락하셔서 살아가게 하신다 한시적으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목표하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잖아요. 이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 오늘은 그냥 개괄적으로 보고요. 다음 시간.